반갑습니다. 구찌 여러분, 아, 오늘. 신마멜 뽑기 영상 다들 잘 보셨죠? <웃음> 보셨죠? 예, 오늘은 우리 바인이 단바인 사랑 퍼니파워 해놨네야 얼마나 뽑고 싶었으면 또 퍼니파워랑 사랑을 하네 예, 퍼니파워랑 오늘 지금 현금 100만 원 충전을 지금 방금 막했습니다1500 다이아 뽑기 가보도록 하고요 뽑기 구경은 또 이게 할 만하잖아 그죠? 100만 원 지금 과금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 현재 상황 알려드릴게요 현재 스코어 우리 단바 과인 현재 스코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330만원 과금을 했고요 아 지금 한 것까지 치면 430만원이구나 330만원 해서 10마멜 3렙 했습니다 330만원에 3 3렙했어요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제가 오늘 기적을 보여드릴 것은 330만원에 3렙인데 자 지금 100만원 추가로 과금을 했거든요 이 100만원으로 제가 6렙 만드는 오늘 그런 마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의 마법 어? 딱 뽑고 퇴근해야지 뭘또 오늘 길게 할거 있겠나? 어? 자, 몬스피트도 아 몬스피트는 이제 플랩이고 플랩. 풀랩. 몬스피트는 플랩. 몬스피트 훨씬 잘 나오나 보네 마멜보다. 그럼 지금까지 요 해놓은 요 요거 요거가 330만 원 과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몬스피트는 플랩 갖고 10마멜 3랩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누가 잘 나오는지는 이 확률은 어, 어, 그런 거 없다. 그냥 0.5, 0.5다. 근데 어쨌든 마멜을 플랩 가달라 이거 아닙니까? 자, 100만 원에 플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만 뽑으면 되잖아 맘에 3개 그것도 내가 가지 어 간다 어, 세 개만 보. 야, 좋아요. 지금 이 시작부터 날씨 좋고, 막, 어, 일단 근데 나뭇가지를, 들 어! 두드리 맞았네. 자, 이거 스킵 갑니다. 스키 요즘 요럴 때는 항상 지들라 이제 나뭇가지에 두드리 맞고 이러면 꼭 지더라고요. 댓글창은 갓나무 하고 있는데 갓나무 의시대 갔어, 이제. 예, 갓나무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칼을 좀 제대로 된걸 들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리즈의 검이고. 이게 예, 날씨 좋아요. 날씨 좋다. 자, 일단 비기는데 바로 SSR이 드론! 야, 진짜네. <웃음> 야, 솔직히, 솔직히 안뜰줄 알았지. 와, 뜬다, 뜬다. 자, 어 뜬다. 야, 시작부터 이걸 또 내가. 와, 와 깜짝 놀랐다. 지금 방금. 깜짝 놀랐다. 그때 바인이 2600 다이아로 이거 안 나왔던 그 삼절군반 그 아닙니까? 2600개였나? 그만에 나왔었지. 이것도 어, 괜찮죠? 여러분. 데, 어, 댓글창 반응 좋네. 어,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자, 계속해서 갑니다. 자, 어, 칼 좋고, 뒤에 날씨 좋고, 이럴때좀 뜨더라. 아, 맞았어요. 자, 노란색 당기세요이세트헬 플레이, 아! 어! 어, 지네? 솔직히 이길 줄 알았는데. 자, 확정입니다. 확정. 확정 뽑기 출발. 또, 어, 뒤에 해떠 있었는데? 아, 어, 자, 요거 지금 확정입니다. 근데 뒤에 해가 떠 있어서, 만약에 스카노리 형이 나오면 두개 이상이 나오겠죠. 세 개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만하고, 그 정도가 되겠다. 자, 반짝이고, 좋습니다. 자, 나왔네. 형 나왔다. 우리 형님 공손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형님 좀... 안녕하세요 몇개 주실랍니까 형님? 두개두인데 내가 실망하면 안 되지 두 개면 뭐두 개를 실망하고 있어 지금 감히 소리 꺼졌죠 또 재접속할게요 요즘 이 종종 이러더라 소리 꺼져 버렸어요 <웃음> 바이나? 예. Yeah. 지금 바이나가, 어 한, 한 5,000 다이아를 쓴 상태에요. 5,000 다이아를 써서 마시멜리 3개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1,500 다이아로 남은 3개를 더 뽑는 그런 마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떤데요? 야, 댓글창 난리 났네. 어때요? 어 아, 어깨 좀 올라간다. 어깨 좀. 아, 짝 잡혀. 유튜브, 유튜브 각, 유튜브 각, 유튜브 각 터졌다, 터졌다. 또 이걸 뭐 바로 뽑으보네 시작 좋다, 시작 좋다. 100만원에 3개 뽑으면 뭐 완전 해장. 그지. 생이 안 뜨면 좀좀 아, 그럴, 어, 그럴 리가. 제가, 어우 와. 솔직히 순간 더블도 약간 노려볼까 했는데, 떠, 더블. 어? 스샷 예쁘게 나오는 거 있잖아. 이게 막 마멜 두개뜬거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 그 소리가 어져가지고장 흐름이 끊기뿐네. 이 좋은 흐름을 갖다가. 에? 자, 나뭇가지. 야, 나뭇가지 스킵 충격 가자. 야, 다시 열을 좀 달아 올리기 위해서 예열을 또. 합니다 예열을 예열을 예, 예, 예, 오케이 리즈에검 좋고요 이제 나뭇가지가 진짜 함물 갔어 나뭇가지 들고 나왔을 때 맨날 지더라 정말 이 이제 반영을 잘 하고 있어요 그 전투 상황을 아 노란색 노란색좀 약한데 이거 진데 이거 봐봐 이 봐봐라 이거 이제는 좀 음.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까 흐름 좋았는데 그 소리가 딱 꺼지는 바람에 지금 재부터오 오케이 자 좋아요 러스트 베인 자 노란색 당기세요 갑니다 어? 자, 튕겨낸다, 이거. 헐! 카운터! 아, 뭐, 이 정도 이제 클라스는 뭐, 어? 바쁘나지, 뭐, 어. <웃음> 야, 풀카운터 나왔다. 간지, 쩔구이. 저기...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들어왔다. 와. 야. 야, 바이나 보고 있나? 바이 보고 있나? 야, 보고 있냐? 바이요 <웃음> 5천 달이에서3개 뽑았다니까, 5천 달이였어가지고 330만 원 정도 현질했대요. 근데 이걸 구스가 지금 어 지금 몇 개만 두개 뽑은 거야 지금? 스파이더님 채널 후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야형한테맡겼어야지이걸 <웃음> 이렇게 뽑아보네. 와, 이거 레전드가 되다 진짜 돌았다 이거 지금 음을 진짜 잘안 나오거든요. 제꺼 뽑기 영상 내일 올라갈 텐데 한번 보십시오. <웃음> 내가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대리뽑기의 신인가 봐. 어, 내 거는 이거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예, 여러분, 우리 담바이님 오셨습니다. 우리 담바이님, 10만원, 야 10만원 후원하면서, 형님전 앞으로 뽑기 안 하러 합니다 야, 고맙다. 야, 후원 되게 한다. 고맙고. 야, 이거 진짜 몇개안 썼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네. 자, 계속해서 갑니다. 당기세요. 뻥 빅이구요. 빅이구요. 자, 자, 약간 또 이렇게 타이밍이 살짝 좀 식거든. 식을 때 약간 좀 어, 몸을 좀 가볍게 풀어줘야 돼요. 자, 살짝 힘을 또 빼야 돼. 또 너무 기대하잖아. 그러면 우리 퍼니파워 형들이, 넷마블 퍼니파워 형들이 안 좋아해. 봐봐. 나뭇가지 주잖아. 이 때. 스킵 착착 하면서, 아, 저 욕심이 없어요, 형님들. 제가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어? 내욕심 숨기는 거야. 내 야망을. <웃음> 칼이 안 좋잖아, 칼이. 내가 보 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제 뽑기에서. 칼 좋은 거 들고 나왔을 때좀 대박 잘 터지더라고요. 이봐봐, 나뭇가지. 넷마블 형들 지금 화난 거야, 지금. 내가 너무 빨리 지금 뽑아 갚았거든, 그거를. 어? 지금 갑자기 기분이 나빴어. 그럴 때는 또 약간 두드리 맞아줘야 돼. 그맞아줘 돼. 뭐스 뭐? 뭐? 몬스피트 떴어? 몬스피트 내가 무시했어요? 아,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몬스피, 몬스피트 나나 나왔던 나왔었어? 어, 근데 몬스피트는 이제 풀업이라 그냥 풀코이니다 그냥 풀코입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어 몬스피트 어디야? 어 몬스피트 엄청난 거지. 적군님이천후원 고맙습니다. 형냥 몬스피트 왜 무시해요? 이러서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내가 어 지금 마멜 아니고 눈에 안 들어. 내 눈에 어 몬스피트 잠깐막 풀코야 그냥 파이는은 지금. 몬스피트는 프업이에요프업이라서 그래서 그러는 거고 자 확정 확정 몬스피트 나이 몇 살입니까? 엄마 내한 동생이가 동생하고 간다 할래? 아하 다이앤 누나는 좀 나와주시고 여기 애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 말로키가 좀 그래 <웃음> 이쪽 애들 나이들이 많으셔 아 400살이에요? 아니, 400,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기 형들은 다 그냥 형님, 형이라고 님형 부르면 다 맞을 것 같아 몬스피트 형 미안, 미안해요 미안형못알아봤어 어, 형 미안 여기 나뭇가지네 스키 스키 베스트도 좀잘 봐야겠다 되 쑥쑥 지나가니까 자꾸 마 맘에 눈을쏙 들어오는데 <웃음> 어 맛이나 좋아요 지금은 요런 맛이나 세게 당기는 거 중요해 자 당기세요 자 뚫고 자, 넷마블 형들 또 긴장 살 풀거든. 이때 이제 우리가 뒤통수 세리는 거지. 우리가 넷마블 형들 뒤통수를 쿨이 치부는 기라. 퍼니파워 형들, 어? 형들, 이제 마멜 뽑고 제가 퇴근할게요. 이제 들어갑니다. 야, 이거 여기서 한번더 뽑으면 진짜, 진짜 내가 진짜. 아, 너무 욕심이 좀 컸나? 자, 몬스피트 나이, 나, 나이 한번 보고 갑시다. 보고 갑시다, 그러면. 필살기 풀업도 한번 구경할게요. 자, 몬스피트 형이 몇 살이야? 어차피 형인 것 같은데, 415세네? 415세. 3000년 전그일뭐 이럴 때 그때는 없었나? 온스피드가 그 정도. 필살기 풀업. 프로, 필살기 풀업이라서 이만은 그냥 풀코일 뿐입니다. 풀코는 바인이가 풀코가 몇 개가 있냐면 풀코 뜨는 게좀이 계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풀코 348개 있어요. 348 <웃음> 풀코가 348개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나주지 이러면서. <웃음> 자, 계속해서 갑니다. 아, 3000년 동안 봉인됐었다고. 그래서 나이가 깨어있을 때만 계산해서 3, 400살 정도인 거예요. 자, 와우! 야 이게 또 바로 또 SSR 트집부네 야, 내가 오늘 뭐 손이 착착 붙네 아, 와우 반갑다 그래 인마 자 가자 인치트헬플레이트자또 조금 두드려 맞아주는 타이밍인다 그러면 또 우리 퍼니파워 형들한테 맞아줘야 돼자한대 맞았고 축 기습적인 스킵을 해봤는데, 이게 원래 약간 욕심이 없는 척 하다가, 확 쳤을 때 가면 탁 튀어나온대, 그냥. 어? 아 계속 나뭇가지네. 나뭇가지. 확정입니다, 이번 확정. 자, 이번엔 확정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퇴근할게요. 오늘 요정도 하고, 이제 다이아 그 쿠폰 나눠드리고, 저는 이만 스에 들어가도록 들어 하겠습니다. 한 개. 퇴근각이다. 어. 여러분, 이제 다이아 이벤트 준비하십시오. 오 아, 아. 신왕 아서. <웃음> 자, 튕겨내기 성공. 자, 당기세요. 한번 쏩니다. 자! 어, 뚫어뻔다 진짜 뚫어뻔다요내 모니터, 모니터를 뚫을 뻔했어. 진짜. 정말 손에서 기가 나가서 장풍이 팍 나가더라고. 서버에 확실히 충격이 갔을 거야, 이번에. 아, 아, 우리 빙결멀린 누나가 나왔습니다. 아 뒤에 날씨 좋다. 날씨 좋고, 리제이감 좋고, 어, 마시나도 좀 적당히 들어가고, 튕기는 길 잘했고, 이번에 이런 거 뚫는데, 잘하면. 요거 마지막 이제 당기세요. 색깔만 좋으면 거의 뚫을걸? 오, 야, 야, 봐봐, 봐봐, 봐뚝뚫부요요 자, 봐봐. 오 아, 하하, 하하, 아, 오케이. 뚫지 못해도 이게 결과가 좋네, 결과가. 되게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SSR 이 정도면. 자, 와, 와, 와, 와, 와, 몬스피터. 이게 사실 이것도 펄짝펄짝 뛰어야 되긴 한데, 풀업이에요. 아, 아깝네. 아, 이번엔 진것 같다, 그지? 저 괴물 너무 세지? 누가 이길까? 자, 쏜다? 아, 괴물이겠다. 으아, 겁나 심각한 표정이야, 여러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겁나 심각해, 지금. 괴물이겠단 말이야. 지금 얼마나 놀랬겠어요. 퇴근 실패, 어. 아, 넷마블 형들이 지금 그렇게 쉽게 안 주겠다, 이거지. 스마일이 지금 서버 팍팍 쳐가지고 촉촉 빼가니까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어. 아오, 오 오. 이안 나오던 삼절공반이막 나오네, 오늘. 예, 다이아 뽑기는 마지막에 퇴근각 나오면 퇴근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트 베인이고, 야, 이거 이번에 확정이었어요? 확정 아니지? 요거, 풀카운트가, 아, 풀카운트다. 자, 봐봐. 봐봐. 어? 또 소리 꺼졌다. 야, 소리 꺼졌다. 아까 봤지? 아까 소리 꺼졌을 때 나온 거 봤지? 이거 소리 꺼졌다. 이거 야, 서버 충격 같다. 서버에. 풀카운트 하도 세게 때려가지고 서버가 빠직하고 금이 갔어요. 이번에 어. 금 한번 가자. 아아! <웃음> 또 재부팅 해야 돼? 자, 재부팅, 재부팅. <웃음> 계속 계속 가보도록 합니다. 자, 소리 다시 켜졌고 로스트베인입니다. 다시 갑니다. 자, 마시나 체대 단계 좋습니다. 마법 모자의 힘을 보여주마. 딱한 번만 이거 뽑아 보면 진짜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거. 자, 갑니다. 자, 졌지? 졌지? 봐봐 봐봐 봐봐. 는거야 어? 킹내서 다시 이긴 거야? 졌지? <웃음> 쩐다. 봐봐. 끝났다. 와! 야, 끝났다. 띠용. 챨봐. 챨봐.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더왔다와야 이게 딱 모자 쓰자마자 바로 뽑히는 데 앞으로 이게 뽑기 할때 이게 마법 모자 옆에 놔두고 간다 내가 진짜 예 갑자기 우리 아들이 이 모자를 딱 씌우는데 바로 뽑히고 보세요. 바로, 이게 약간 그, 말력이좀 깃들어 있거든요? 어, 야, 실컷 뛰더니 갑자기 쿨하게 문 닫고 가보는데, 뭐, <웃음> 뭔데, 정말. 우리가 좀 평소에도 좀 미친듯이 뛰고 이래가지고, 뛰는 거가 굉장히 좀 훈련이 잘돼 있어요. 갑자기 미친 뛰는 거같죠 원래 좀, 평소 모습, 평소 모습. 아들이 마법사네. 아빠 퇴근시켜주고 <웃음> 방송 킨지 17분 만에 퇴근. 와, 17분 만이에요? 이걸 그냥, 몇개 남긴, 다이아 몇개 남긴다 보자. 바이니가 100만원치 가금을 했는데, 제가 다이아를 좀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아까 어, 몇개 있었죠? 1 5 0 0개 있었나? 한천오0개 잡고. 반 썼네, 반. 어? 반도 안 썼나? 다이아 한 800개 남겨놨다아 크으, <웃음> 아, 남겨놨다 뭐 멘트 간지 좀 나죠? 730 다이아로, 730 다이아로 신마의 3개 다 뽑으면서 풀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자, 아, 필살기 또 필업하는 맛은 또, 또 남겨줘야지. 자, 오늘 이렇게 730개로 신마신 풀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여러분도 대박나십시오. 고맙습니다. 구! Bye!